아카데믹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계가 있다라는 게 항상 되게 아이디어라는 상황을 산정을 해 놓고 배우잖아요 아 비밀이라는 게 이거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은 이걸 할거요 그래서 뭐 계속 다른 질문들을 좀 간단하게 보면 대부분의 이제 질문들이 그런 거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이런 경험이나 지식 혹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바쁘기도 바쁘고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런 거를 한다는 게 이제 쉽지는 않으니까 다들 바쁘잖아요. 근데 어쨌든 형이 실무 일을 하시면서 했던 그런 피드백들을 쭉 어, 뭐라 얘기하지 이렇게, 이렇게 현실감 있게 응. 이야기해 주니까 저도 저 같아도 저도 예를 들면 빔을 뭐잘 모르지만 형만큼 또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현실감 있게 막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 간접적인 경험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좋았다고 이제 많이 말씀해주신 것 같고 여기서도 뭐좀 네, 제대로 막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음. 좀 댓글 중에서 좀더모에된아 문제점 네. 네. <웃음> 그래 그러니까 아니 되게 그거는 뭐 사실은 되게 그때 얘기했던 것들은 되게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시스템적으로 개선하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 다들 음. 뭐 포기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지 네. 네. 바뀌어가야 되고 바뀌어 가고 있는 걸 보여요 지금 계속 음. 네. 맞아요 점점 세상이 변하기도 변하고 안 바뀔 것 같아도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도 그 그렇고 학교 식무, 식무 그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멘탈리티가 점점 그래서 이게 세상이 뭐 달병가에게 이끌리는 그런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오울한데 되게 신뢰가 가는 이런 음. 느낌? 오히려 사람들이 막 말을 잘하고 뭔가 화려하고 뭔가 보여준다고 어, 저 사람이 스페셜리스트라고 말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맞아. 거에 너무 많이 홀렸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조금 더 그런 거 이면의 것들을 많이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더 빨리 빨리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형꺼 네. 한번 가, 한 걸로 봐 보시겠어요? 이미지가 간것 같은데 데스크에서 안 여긴 거. 같은 네, 제카톡톡 k o 형한테 o 때 찍어 e l m e t check out y 고 u r own. You w a n 거이 o check o u 거 Facebook as well. Even, e v 이 n even, 고 보면 그거예요. 뭔가를 막 배우고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막 배우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도구를 어디다 어떻게 쓰고 어떻게 올바르게 해야 되는지는 사실은 실무적으로 부딪혀 봐야지만 하는 그러니까 그 때문에 지난번에도 얘기할 때 아카데믹 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계가 있다라는 게 항상 되게 아이디어라는 상황을 산정을 해놓고 배우잖아요. 아, 빔이라는 게 이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은 이걸 할 것이고, 이러이러한 데이터들 당연히 유용하니까 당연히 쓸 것이고. 근 이런 식의 거를 일단은 가정을 하고 나서, 그럼 이걸 다 활용하고 쓴다라는 가정하에 거기서의 뭔가를 내가 빌드업해가잖아요 현실에서는 로지컬도 완벽한 세상. 그렇지. 현실에 그렇지, 그렇 현실에서는 그렇게 퓨어하게 모두다가 어린양자 났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결국은 어떻게든 왔고를 껴 맞춰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아마 그런 포인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배우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게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거고 이제 그거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어떻게 어야될어야 될지 그게어 이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이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많이 있죠. 가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 여기저기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트떻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에서왜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어기를 어떻게 어떻게 어떻 경험이 좀어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에서 이렇게 하다가 부딪혀보면 다아 이게 이래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음. 그런 퓨리릭트 언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이제 목소리별 로 없기 때문에 그래도 형이 이런저런 이제 실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을 때좀더재미있게 듣지 않았나. 그리고 솔직히 해봈네요. 그런 것도 좀 있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계속 바닥 바뀌고 하는데 이제 물론 세대 교체 개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말한 것처럼 뭐 되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져서 그런 뭐 스크립팅이나 여러 가지 오토메이션 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엄청 되게 많은 경우를 사실 은 이미 어느 정도 많은 그런 사례들도 많아지고 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회사에나 이런 데에서 일을 할때 과연 그게 얼마만큼 뭐 이렇게, 이런 말 그런 뭐인데 쓰이기는 쓰이는데 정말 이게 아니면 안될 만큼 뭔가 새로 이게 이제 없으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일을 못해 뭐 이런 식의 그런 의존도어로 쓰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더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실무의 학교 계시는 입장에서도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는 게 뭔가 항상 뭐라고 해야 되지 검, 정말 클리어하게 이게 어떤 식으로 검증이 되고 어떤 식의 그 리뷰가 오고 이것들을 되게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좀 많이 아말 복잡해졌는데 그러니까 내가 뭘 아이폰 뭐 1레븐0을 만들었어. 이거에 대해서 한계점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내가 정말 클리어하잖아요.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딱 나한테 테이블에 놓여지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확 가는 게 있고. 근데 그 말인즉슨 이게 고쳐야 지어야지만 되는 당위성 있잖아요. 왜냐면 뭐 그걸 어떻게 그 문제점을 다르게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일반적인 이런 프로세스가 실무에서 쓰였을 때는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이 문제를 해결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이게 되게 클리어하고 이걸 딱 픽스를 해야 돼.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써. 근데 그 다른 방법이 이거의 디벨롭과는 전혀 상관없는 식의 방법으로 그걸 예를 들어 뭐 뗀지를 하든 뭐라도 한단 말. 그렇게 되면 내가 이걸 계속 디벨롭해서 더 완벽하게 만들고 싶은데 정확한 피드백이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되게 그냥 어? 그럼 뭐 문제 생겼어? 알았어?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한 뭐 주제않 나. 그리고 그냥 다른 방법으로 해서 넘겨. 그러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프로세스를 모두 다 아는 나도 메스터야. 만약 디벨로퍼 입장이라고 하면 경험 이 있는 디벨로퍼면 음. 아 그게 무슨 문제고 그게 향후에 어떤 식으로 더되면 좋겠다라는 걸 내가 알니까그 음. 다음 방 그걸 디벨로퍼 해서 그 다음 뭐터이나 아니면 다음 방향에서 야 이거는 더 이런 부분 해결됐어. 음. 이러면 이제 또 거기서 또시작해 그러니까 그런 피드백을 받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좋게만 보일 수도 있고 항상 나쁘게만 보일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인 는것 같아요. 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음. 되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바뀌어 간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의 도구들의 속된 말 맛을 아는 거지. 음. 그래서 이런 도구들이 개발됐을 때 내가 훨씬 더 편해질 수 있거나 아니면 효율성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알았어 어느 정도. 음. 그러면 당연히 이 도구를 디벨롭하기를 기대를 할 거예요. 음. 그 기대를 한다라는 것은 나한테 뭔가 인풋과 피드백을 계속 줄수 있다라는 지가있는 거죠. 그대로 내가 더 이상 기다리거나 내가 나혼자스스로 생각해서 이걸 만들어서 갖다가 파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이제 그걸 바이오들이 예정, 그걸 바이오들이 계속 뭘 요구를 해올때 그때 이제 그 디벨롭에 적당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도 더 그게 어 멋있는 것이 가장 데이터가 그쵸. 많이 있어요. 그쵸. 데이터를 가지고서 최대한 그 데이터의 그러니까 데이터 가리키는 방향이 뭐냐. 그래서 이제 디벨롭 할 때도 방향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피드백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그만한 데이터들이 쌓인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활동적으로 하고 그러면 산업 자체가 계속 변하는 거니까 그렇지.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뭐 BIM도 그렇고 컴퓨테이션도 그렇고 어떤 새로운 그 건축력이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근데 어떤 새로운 어떤 그 것들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되게 어린아이들처럼 익사일하게 바라보게 시작한 한다는 말, 말이 제대로 안 나와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되게 보수적이고 건축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지만 요즘은 계속 세상이 바뀌고 정보도 오픈이 되고 진짜 지구 반대편에서 했던 일들이 바로 바로 영향을 미치고 나니까 이제 그런 패러다임들이 바뀌면서 사실 뭐 다른 어, 뭐 업무 분야들 있잖아요. 저처럼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메카니 거렌지냐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민감하잖아요 거기서는 어떤 장비가 어떻게 나오고 어떤 원료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다 바뀌니까. 근데 건축은 유독 그렇지 않은 것 같았고.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좀 이렇게 새로운 것들 그냥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딱 그거 같아요. 말할 것처럼 과거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특히나 유난히 그 건축 건설 업계는. 최종 결과물에 의존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그거에 오리엔티 되어 있는 프로세스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과정은 음. 과정에 대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과정보다는 이제 최종 결과물, 뭐 음. 나의 도면이 됐든 음. 뭐가 됐든 음. 그 최종 결과물로만 모든 거를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는 그런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뭐 현실적인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의 그거를 조금 더더 이렇게 좀 좋게 만들려고 했던 거는 그만큼 좀덜 하지 않았나. 그건 더구나 그 결과물이라는 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뭐 프로젝트 베이스의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많으니 한 번은 어차피 끝나는 거에 대한 과정을 내가 다시 리뷰를 해서 그걸 좋게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기글 해 가지고 좀 그랬는데 근데 지금 이제 그 과정이 뭐 그게 어떤 식의 뭐 비민아 여러 가지 그런 뭐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재활용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그러니까 활용되는 그게, 그게, 그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식이 되니까 그 과정에 그지 더 점점 관심을 갖게 되는 그 그게 사실 비용 절감이고, 사실 그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따라서 퀄리티라든지 모든 것들이 싹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건축하면서 항상 항상 많이 안 들었던 게 그냥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스스스터디를막 해, 막 밤새서 막 100개씩 해, 음. 그중에 하나 픽하면 아, 99개는 다 세일통으로 들어가는 거인데 차라리 그거를 이렇게 그걸 어떻게 디자인하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이나든지 어떤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고 친다면 그 파이프라인을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AI가 떠치는 그 AI를 계속 학습시켜갖고서 좀더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 디자인이나 다양한 변수에 이제 대응해가지고 뭔가 액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처럼. 사실 건축가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건물들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키워왔던 사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거 그러니까 뭐 건축가들 중에 어, 그 사람 건축 스타일이 네, 스타일이라고 말하면 네. 말한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여러 번의 건축 네.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네. 자기도 그, 그 프로젝트를 진행해가는 그러니까 물론 그걸 막 로직화하진 않았지만 네. 스스로 생각한 로직이 있을 거예요 네. 내가 생각하는 디자인의 방향과 네. 방법들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툴화시킬 수 있는 네. 게 클리어하게 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도움도 많이 되고 그 나는 하루에 2 4 시간 이상 일을 못 하잖아요. <웃음> 그렇잖아요. 알았어. 그 느리잖아요 우리는. 그 그러니까 네. 남주식당 네. 말하는 것처럼 <웃음> 프라그럼이 있으면 그거를 네. 솔브하는 그 그거를 만든다라는 개념이 건축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자기가 디자인의 어떤 하나의 것을 만들면 무슨 프로젝트이오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걸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난 여기에 관심을 두면 차라리 퀄러티도 좋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그 모르겠어요 뭐 스타일을라표될지 네. 모르지만. 그런 걸 훨씬 더 해결 해결할 게 아니라 일반 대게 자기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과정이 될수 있을 거요 굳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 약간 그런 식의 무게 중심을 둔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비하인 같은 케이스는 그런 무게 중심 혹은 그런 문제들을 그때그때 그때 배열하고 어떻게 보면 더이게 살을 붙이는 개념이죠. 전체적으로 네. 이렇게 현실화할 때 필요한 레이징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도 박스를 만들고 나는 박스를 잘라가는 식으로 항상 디자인을 해. 뭐 예를 들면 뭐지를 짜든 컷하든 뭐든. 한 이게 자기가 자기는 항상 이런 식으로 뭔가를 시작을 해. 그럼 이거 되게 되게 클리어한 어떤 디자인 그 메소드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떤 식으로든 그런 식의 뭐 툴화라는 표현이 뭐하지만 되게 로직화시는 게 너무 클리어하니까 뭐 비단 뭐그것뿐만아니라도 그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방향성을 하나씩 그런 식으로 좀 뭘까 그렇게 드라마에서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그것들을 그게 하나이고 뭐가 하나가 있을 때 이걸 연결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연결의 어떤 그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또또 다른 어떤 로직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한 바구니에 넣고서 여기서 이걸 막 뒤집어 막막 뒤집어 뒤거리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모듈 모듈처럼 만들어놓고 그걸 어떤 식으로 커넥을 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디자이너도 자기의 생각을 매니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생각의 노드들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음. 그걸 중간에서 매니징을 하면서 자기 컨셉을 구현하는 이런 식으로 되면 각각의 노드들이 책임져주는 라이벌티, 그 퀄리티가 있잖아 음. 그러면 훨씬 더 내가 생각했던 거에 가깝게 어떤 그 향상한 수술 이거는 계속 디벨롭을 해가는 거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나을 테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테고 그렇죠. 네, 그래서 렇죠그뭐그그 그 정도로 일단은 피드백은 뭐 크게 보면 될것 같고 나중에 또뭐더 의미 있는 네. 질문이 오면 인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 습니다.